고창 선운사가 7월 27일에서 28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동효수님과 함께하는 아미타 연불수행 철회정진을 봉행했습니다. 선운사 사법전에서 봉행된 이번 철회정진에는 임실상의암 동효수님의 지도로 그동안 상의암에서 철회정진을 이어온 불자들과 선운사 관음 회원 등 150여 불자가 동참했습니다. 입자식에서 선운사 기획국장 진용수님은 선운사는 계산일의 선교가 이어져 내려온 수행도량이다며 유서 깊은 도량에서 철회정진에 임하는 불자들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동효스님은 습관이 쌓여업이 된다. 처음 연부라는 법을 제대로 익혀 수행정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모든 아르마리를 내려놓고 산매에 들기 위해 간절하게 정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철야정지는 절을 하며 염불하는 배불염불, 줄을 지어 걸으며 염불하는 경행염불, 자리에 앉아 염불하는 좌념염불을 각각 30분씩 교체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철야정지는 그동안 임실상의암에서 수년째 지속되어 왔으나 참석자들이 많아 수행인원의 제약이 따르고 동절기에는 진행하기 어려워 선운사로 장소를 옮겨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